오빠, 손, 손, 떨려요? 아, 네가 나에게 더 많던가? 누나, 손떨려줘 자, 하이, 구, 반갑습니다. 이 덱이 바로 근본이다. 오늘 에키드나 근본 덱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요 덱입니다. 당연히 해멀 누나랑, 당연히 해 누나랑 너무 잘 어울릴 걸 우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상대는 아 카킹 덱이다 아, <웃음> 아무 공격도 못하실 것 같은데 우리 녀석들 한번 일단은 말이죠. 아, 소멸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개성 살짝 발동 시킨 상태에서 한 대도 툭 치면서 감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피가 안 차도록 자, 소멸 걸렸고요. 톡톡톡 치면서 공격 불가 전체 공불기 들어갔습니다. 톡톡톡톡 해가지고 회복 불가까지. 뭐가 다 불가해. <웃음> 불가하다. 아, 공격도 불가하고 회복도 불가하다. 자, 옵니까? 아, 오, 우리 요즘 소멸 걸고 있고요 자, 그거밖에 못했어요. 예, 아이, 미안합니다. 제가 이 웃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거밖에 못하셨어요. 어떡하지? 뭘로 죽일까? 예, 잠깐만. 뭘로 좀 골라봐봐봐. 뭘로 죽일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한번 가볼게요. 싹! 톡톡톡! 싹! 공격불가! 공격불가인데 이번에는 어 살아있는것이 불가하게 된다 <웃음> 와우, 야, 모든것이 불가해요 공격도 불가고 회복도 불가고 생존불가까지 생생인데 12만4천 3명이면 36만 넘는다는거 자 계속해서 결투해드려 오! 라인하르트 어? 우리 길드원이네? 자 길드원님 또 이렇게 아 굉장히 핫한 싸움이 어 사람이구나 또 하필이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자 우리 양보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모든 것을 또 불가상태로 만들도록 할게요 한번 치고 한번 더 치고 어 한번 더 치도록 합니다 아, 아까 했던 대로 일단은 필살기를 만드는 것 불가 그 다음 공격 불가 그 다음에 회복 불가 3 불가댁입니다 예. <웃음> 이좀 사악해가지고 길드한테 이렇게 하기는 좀 미안하기도 한데 어, 승부는 승부입니다. 아자 이번엔 생존 불가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 어 잠깐만요. 자 지금 도발을 했고요. 자어 근타르 어디 갔노? 야 근타르가 없나? 근타르 어디 들어 있어? 아니 근타르가 없어? 아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봅니다. ,이? 근타르가 없다. 그럼 이렇게 가게요. <웃음> 막 내린다. 와펙펙펙펙 13만 자 이제 이제 이, 공간이 이, 다 이, 쌓였어요 다 쌓여서 파파파 파, 파, 파. 21만 자요번게 조금 세요 간단한 마법이야 슈르르 쭉르르요 47만 3천 오, 안 죽었다 역시 라이하르트 덱이다 야 이게 안 죽어? 와 짼데? 이게 라이하르트다어자 회피 떴고요 라이하르트 방금 라이하르트 개성 잘 떴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이제 공격도 되고 어? 죽나? 어? 와 잠깐만 죽었다 잠깐만요 야 자, 방송사고 야야 이변이어 잠깐만 필살기 만들었고요 자, 필살기는 못써요 예, 필살기를 이번엔 사용 불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와 회피 회피 있지 그래 회피 있지 자 어, 자쫑조쫑해가지고 버프 및 필살기 사용 불가 자 이번에는 필살기 사용이 불가하십니다 고객님 자 오늘 길런이랑 사이좋다 어 뜨겁게 한번 붙어보자고 자 뜨겁게 한번 붙어보는거야 자어또 회피야 또 회피야 잠깐만, 또 해피야. 이거 정신, 정 차려야 돼요. 정신 잘차려 돼요. 소문 하나 걸고요. 필각 하고요. 그 다음 필각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와. 야, 라인하르트.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지금. 팍, 팍! 축축축! 자, 가능하다. 우리는 에, 크디나 없어도 가능합니다. 축축축! 자, 다 깎아주면서 우리 페스티벌 고서, 페서의 필살기가 준비가 되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패서 필살기 준비되면 해머로라 필살기도 셉니다. 이? 자, 공간 25% 올라가지고 내가 요거에 좀 맞아본 적 있거든? 어. 아, 야, 치보세요. 야, 치보세요. 우리가 쉽게 죽나. 치보라고! 어? 자, 들어갈게, 형이. 우리 기노님아 자, 인사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한번 드릴게요. 예, 미안합니다. 어, 형이 조금. 어 불사... 야, 잠깐만 지금 불사 있다 야 정말 불사 있는데? 야전 불사 있는데?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보서 필사기 써줄 수 없다 야 불사 있다 네, 잠깐만 쟤 불사 건가? 있으면 혼자 미친와 빨리 팔좀 이거 올킬 나야 되거든요 원래 원래 여기서 올킬이 나는 거야 원래는 아 공부를 걸었어야 돼 공부를 아 공부를 들어갔구나 그래 필사기 두개 공부를 들어갔고 버프도 못하고 자넌 살았지만 공격 불가에 버프 사용 불가 어...입니다 어? 자 어떻게 됐나 야저야또 저거 아모든능력치구나 이제 자 이제 죽입시다 아씨나또 불쌍한 줄 알았네 쫄라잖아 인마 여기에 어자 조금 셀수 있어요 잘 가자고 팍팍 팍팍팍 성터더덕 자 굿바이 마이 기로원 쇽쇽쇽쇽 빵어 뭐야 야야야야쟤왜 안죽노 야쟤왜 안죽냐 야쟤왜 안죽냐 불사했나 아닌데 공격고모든능력치25 20... 아니 그냥 버틴 거야? 뭐, 왜, 왜 안, 야, 왜안 죽냐, 쟤 지금? 야, 너 미쳤어? 좋아. 서서히 고문해 주도록 하지. 좋아. 좋아. 고문해 준다. 자, 이렇게 해서 회피 일단 빼고요. 와, 오늘 좋았어. 어, 회피 빼고, 기절, 콰! 야 이거 오 명성부 만들어주는구만 아, 우리 기로원 제노님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 주피오시퍼야 이번에 필사기우리 맞으면 죽는다 우리 죽어 <웃음> 와, 와쪼이네야 이거 뭐 정말 뭐안 죽을까봐 약간 약간 그 약간 내가 좀 그런게 있다 제가또안 죽을까봐 갑자기 약간 섬득하네자 이것이 바로 해멀 누나입니다 예, 키드나는 강력한 거미일 뿐 거미 부러져도 이 누나는 총 꺼내서 쏴푸는 스타일이랄까? 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어, 요런 덱도 좋죠? 아, 어, 페이엔에다가, 암멜에, 진짜 앞으로 등급표가 굉장히 혼돈의 시대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등급표가 바뀔지? 아, 잠깐만. 이번에는 근타로 들어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어, 요렇게 갈게요. 요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어, 회복하지 마라 해놓고, 좋은 퍼빈이, 표본이 되겠어. 파가닥 잡았어. 이렇게까지. 자, 회복, 회복불가, 공격 불가 필살기 증가 불가 자, 오, 상대도 회복 불가를 걸고 있고요 자, 도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 어, 잠깐만 어떻게 했고 내가 일단은 말이죠 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지 뭐 이렇게 골고루 한번 써볼게 골고루 자근타를라는 존재가 참 까다로워 어, 까다로운가봐 자 들어갈게요 옆에 애들 자 빠지라 팝팝팝 자안메라안메라 구경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지 와 저기 간단한 마법이래 이러다가 쾅확틀째 빠지면 마법 구경하다가 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페이엔이 폭주하는 걸 조심해야 돼. 페이엔 이제 이어 많이 쌓여 가지고 좀어어어 페이엘 미나다. 어 미안. 어, 어, 어, 페이에라, 미안하다. 어 미야, 아, 잠깐 미안하다. 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고 <웃음> 야 풀피인데? 페이엔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아니 쟤는 한 번씩 저러더라 쟤 화나면 되게 무서워 너무 무서워 자 일단 소멸 걸고요 공물까지 걸는데 해물 로나는 차단 당합니다 차단 당하겠고 아... 소멸이 들어갔기 때문에 페이엔 필살기는 14일 못 나올 거고 아 우리 죽었고요 와씨왜 이렇게 세노 쟤는 또왜 풀피야 저거 지금 버프 붙었구나 일단, 일단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패서 성물 발동 됐고요 팍팍팍 치고요 자 여기 차단은 당했지만 생명관련만 빼고 나면 딜은 정상적으로 네 들어갑니다 뻥스카우 됐나? 어? 자그 다음에 공불까지 걸면서 님 아웃하고 님좀 아웃하고 페이엔 지금 돌덩이가 이만하거든요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공격불.. 부... 어? 야 저거 필상이왜 받았노? 뭔데? 야 저거 뭔데? 필상이가 왜.. 필상이왜 받아줬노? 소멸.. 아니 저.. 아니 내.. 어 잠깐만 <웃음> 자 이걸로 이제 제가 어, 유튜브 가게 큰 그림으로 우리 페이엘이 죽지 않았다라가 <웃음> 아니 이해를 좀 해주세요 페이엘이 도리지 많이 커졌잖아 그럼 내가... 아 야, 잠깐만 잘못 넣었다 아 잘못다 도망가자 야, 도망가자 아이, 지금. <목소리> 영상의 것도타이트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아, 그렇지. 또. 자, 이번에 이제 베이엔딱 만나면서 이번에는 바른 얘를 보여주는. 오늘 어 바람직한 유튜버다. 자, 베이엔만났고요 어? 속타르네. 속타르다. <웃음> 만만하네 갑자기. 속타르는 만만해요. 예. 어... 속탈을 하면, 먼저, 요렇게 갈게요. 이번에는, 최이엔을 음...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키워놓으면, 혼자 날뛰니까. 자, 음... 모든 것들이 불가한 상태로 해놓고, 이제 피안 차지? 최이엔아, 너그피 차는 거 그게 참 너무 무섭더라. 이제 너를 피를 못 채워, 안 차게 해서, 쌈 싸먹어줄게. 그렇지, 돌리겠지, 돌리겠는데, 이미 반피라고. 괜찮겠니? 어? 괜찮겠어요? 자, 여기서면 이제, 어, 버프 다 받고, 이렇게 킬 납니다. 킬이 안 나면, 오케이. 어이. 버 들어갈게요. 예. 이번은좀 조심조심 할게. 쏙! 예. 어. 각자 쏙샥샥쏙! 하고요. 갑게요. 간단한 마법이야. 쭈쭈쭈쭈쭈쭉! 어, 왜안 죽노? 야, 쟤왜안 죽냐, 쟤. 너무 무섭다, 너. 죽어라, 이제. 오, 안 죽었어요. 우와. 우와. 이게 페이이다 와, 진짜 무섭다, 진짜. 그 다음 회복 불가를 걸어놨기 때문에. 와, 갑자기 또. 잠깐만, 인이엔아잠깐 잠깐, 미안하. 아, 잠깐 미안하. 야, 어느 영상까지 페이이다잡 어? 죽었어요. 와, 잠깐만요. 야, 페이에라. 페이에 회복불가 안 걸려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어요. 그죠? 자, 됐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끝났어요. 체크, 메이트 그치, <웃음> 손이 막 떨리게, 야, 페이에라. 오빠, 손, 손 떨려요. 예, 아, 니가 나에게 더 많던가? 누나, 손떨려줘죠 뽀도박 <놀박> 하고요. 자, 갈게요. 야 공격 불가인데. 공격 불가. 와, 야 비델리야. 비델리야. 니뭐할수 있나? 아, 예, 아무것도 못하죠 음, 그런 거지. 자, 이번에는 말이죠. 어, 우리 해물루나의 강력한 필살기 보여드릴게요. 성물 발동했고요 성물 발동시키고, 어, 뭐, 재삼 뭐, 하나 걸어주고 갈게요. 어, 하하하. 탕탕. 쩡쩡쩡. 제 라이트. 뿅. 뿅. 아무것도 못하. 계속 불가시켜. 애를 계속 불가시켜. 네, 생존 미루는 불가. 미루는 빡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가하습니다 와, 이득 괜찮죠? 상당히 괜찮죠? 페이엔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페이엔도 미리 잘 견제하면 충분히 해결하면서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